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기는 강릉시 성남동입니다 이곳은 기차가 오가던 철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심을 가로지르던 옛 철길은 이제 걸어서 오고 가는 월화교로 바뀌었죠 자 이곳이 옛 철길입니다 철로길이어데 지금은 완전히 상전 벽해예요아 이게 현대식 다리가 놓아가지고 사람들 통행을 할수 있게 만드는 다리가 되어 있네요 현대식 다리죠 아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뵙습니다 편안하셨죠 한 주일 동안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강원도 강릉이에요 예자 오늘 강릉에 자, 소문난 곳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거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레디 고옛 철길 토 터에 펼쳐진 오래된 동네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그야말로 구도심이지요. 이젠 오가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이에요. 야, 이상권이 많이 죽었네. 그 판판들 보니까 이게 깐판이에요. 네? 야, 이거 딱 보니까 옛날, 옛날 흔적이다.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앞에 파라마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닐 위해서 많이 장사를 했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 빵, 아침에 빵, 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야, 지금 뭐, 빵, 빵,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와, <웃음> 그렇습니 어, 예, 우리 저기, 여사장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빵 찌려고, 뭐 하고 계셔, 지금? 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화가 난번 일하시면 이 함께 도와드려야지. 만두를 해야 되밥 만두. 뭐안 빚고 빵만 비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두는 아직 안 해요. 아, 야, 만두는 아직 안 하고. 응. 오 그래요? 응. 아참빵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지금 연세 보니까 연세가 지긋터신데, 어? 이 집하고 연세고 비슷해. 한 4, 50년 됐죠? 몇년 되셨어요? 그래도 있죠. 예? 한 5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야, 이 소문난 빵집이라고서 해저 일부러 왔어요. 빵좀 먹어보려고. 얼마나 소문이 고 맛있는지. 예. 그리고 이 동네가요. 옛날엔 잘 나가던 그런 거리 같았었는데 지금 많이 죽었어요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도 다 비슷비슷. 우리 이 골목에 빵집이 여덟 집 있었는데. 이거 이 거리에? 예, 예. 그랬는데. 바뀌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예.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싹 없어졌어. 그런 빵집 뭐지 여기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와 장하시네 <웃음> 그렇게 즐기게 <웃음> 지키고 이 상권을 지키셔야 돼. 예. 그러면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웃음> 남들 다 떠난 자리 가족 먹여 살 일이야 잠시도 쉬지 못했을 저 주름진 손은 오늘도 빵을 빚네요. <웃음> 아직 빵이 아직 익지 않았죠? 안, 안 쪘죠? 예, 네, 이거 새로 한건 아직 안 쪘어요. 아, 아직 안쪘구요 아. 어려서는 저 찜통 위에 올라간 찐빵을 매일, 매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죠. 지금 어르신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80이요. 네? 올해 팔십 팔십 예 사십사 년생 와 그래요? 네. 저보다 한참사 배네. 네 팔십은 지금 한창이죠. 어 아, 그렇죠 한창 백 100, 아니 세 시대에 팔십이 한창이죠. 내어리신도 네, 걱정할 거 없어요. 한 이십 년더 사시면 돼 건강하시게 네그 동안 행복하게 이제 여러 여유 있게 사셔야지.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야 이것만 계속 하셨어요 사장님은? 예 네. 우리 아저씨 농사 째요. 저는 농사도 짓고 아 농사도 짓으시고? 예청에는 네. 광산도 다니고 광산? 예와 다양하게 하셨네 지금 도 응? 네. 광산도 하시고 일천나서 먼저 밭에도 갔다가 예 이제 바쁠 때 이것도 아, 고 그래서 우리 저기 저어사모님이 이거 지키고 계셔야 되겠네 안주인께서는 네, 네. 하루 이거 만빵 이거 몇 개나 나가세요? 빵요? 개수로 빠지면 한 수백 개 나갈 건데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요 요거는 다예요 요거요거예요? 요거요 아니 겨울에 빵도 많이 먹잖아요 딱끈따끈한거 지금은 안 먹어요 옛날 학생들 막 방이들 있고 이런 중에 그렇게 응. 많이 나갔는데 응. 지금은 학생들은 찐빵 이제 우리 집에 먹던 노인네들이 와서 사가지고 아, 옛날 단골들 네, 네. 옛날에 이제 축구 배고플 때는 예. 빵도 엄청나게 먹고 만두도 좀 많이 아, 그땐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안그래 안 그렇죠, 그때는 일년줄서서었죠 대기, 대기 네, 그전에, 와. 그 전에 선 있었지 저, 저. 어. 어휴, 저김 올라가는 거좀 보세요 동네 찐빵의 전성기였던 6 70년대 딱 그때 그 시절 풍경입니다 요 어. 이야 빵이 이렇게 크냐? 아 그럼 만들 때 조그만 거 같더니 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일, 일잖아요. 오. 일어서 야 이거 진짜 아, 먹음직스럽네요 어? 금방 나오는 거어 이거 금방 나온 빵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아유, 그래서 호호 불면서 푹 음... 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반을 딱 가르면 나오는 저, 저, 저, 저 단팥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아유, 또 먹고 싶네. 옛날에 꼬마 때는 음. 이한 자리 10개 먹어요. 그렇 그리고 옛날에 그만큼씩 네. 하게. 먹어요. 음. 500원을 냈어요. 처음에 내가 장사할 적에 50원씩 했으니까 10개면 500원. 네. 음. 음. 맛있네요. 역시 빵은 옛날 빵이에요. 음, 그럼 <웃음> 옛날이 빵이 빵 얼마나 구수하니 옛 생각도 나고. 네. 아마 어른들이 이런 옛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것 에이, 것 그래서 오셔요. 음, 한육십칠즈대를 많이 오시죠? 응. 네, 네. 음? 네. 그냥 사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예. 네. 음. 밥 쓰는 분은 몇분안 계세요? 아, 어. 그래도. 내일모레 8 2이신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음. 저요? 네, 건강해 보여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 <웃음> 음. 목소리가 낭낭하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죠 음. 뭐 그럼 뭔가요, 맨날 아픈래 오빠는 드셔봐 네 드셔봐 빵 만들 수다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다내손거친건요 그럼 <웃음> 화장님 손 거친 거예요 이게 하나, 화장님이 직접 만드신 빵을 저희들이 먹고 있잖아요 찐빵을 와. 보니까 이 생각이 철로 나더구만요 그동안에 뭐,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별 싸움도 많이 하고그렇죠그렇 싸움, 싸움, 되게 싸울 때 무슨 일 때문에 싸우셨어? 술 때문에. 어? 그래, 술 약초 다 넣으셨어? 엄청 먹었댔어요. 지금 끄는 데가 수, 한 40년 정 저는... 아, 젊은 시절이면다 먹지 고 어,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아침에, 보통 2억짜리로 보면은 두 병. 아침에? 네. 첫 시작. 네, 아침에 눈딱 뜨고 힛. 가게 문 열면은 술부터 먹는 거 그래도 뭐 술주정을 잘안 하셨던 모양이다, 주정은 아술 먹으면 주정을 해서 싸우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술 먹으면 자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요, 이 양반은 아... 다... 아주 챙겨 다 배, 하는구나 다 와서 깨라 하면 자요 어 그리고 또 일어나 또 드셔? 그러면 언제 나가서 또 먹지요 그렇게 많이 잡았셨어요 음. 아무튼 앞으로는 술끊으신 뭐, 지가 한 30년? 네. 어, 절주하신 지가 30년 되셨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거가 멀어요 음. <웃음> 앞으로 이제 두 분께서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세요 아깥양막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한 말씀 없어요, 아내한 야, 그동안 참 미안하고 죄송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오겠어? 아이 혹시... <웃음> 옛날 생각을 하면은 저희 구9년 아주 미안하죠 미안한 거 많죠 무릎 꿇고 필요해지면 뭐, 네. 감사 남은 여생 어, 어, 이제 고생 좀덜 시켜야지 옛날엔 고생 많이 했는데 네. 가게 일을 다 혼자 다시켜 그랬는데 어. 내가 이제는 도와주고 음. 그래 이제 한번 깨어나 주시오 아이고 그래.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깨어나면 그 부끄러운다고. 이 지금 이 나이에 껴 끌어안으면 안돼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해 <해야> 뽀뽀? 네. 아, 아,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쳐다보면 되는거요 아, 쳐다봐? 아, 그럼 둘이 그, 한번 쳐다보세요 그, 그, 아니, 그럼 그, 그럼. 그, 그, 그 눈빛이 에이, 참에 이렇게 네. 참정다스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네, 예, 예. 네. 우레우레 네. 건강하게 예. 네. 자, 지금은 제가 아주 두 뇌가 행복하게 장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노부부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그지? 아직은나이 이제 창창하지만 뭐 이제 80인데 뭐 아주 창창하지만 부부를 만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신기 먹어서 많이 나눴습니다 아유, 참또 가고 싶네, 접진빵집 <웃음> 와, 안뭐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거하세요 아, 이거 팔요 안녕하세요 고녕 아, 세요안고하세 이거 녕고세요 이거. 하세 이거 녕하세요 어. 아 이거 요 안녕하세요 안고하세요없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강릉세요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야, 이건 명절 때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 밭째 예. 먹어요. 어? 응. 네. 음. 먹었대요. 뭐 맛있지 뭐. <웃음> <웃음> 음. 야, 아 이거 파는 걸 제가 또 먹으면 아, 거 어떡해? 근데 네.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잘 그거는 저기 여 기름 간주하는 거예요. 아, 렇게 식혜. 아, 기름으로 장 담그는 거. 음. 진 하는 거. 이거는 여튼 꽂고 여또 먹고 감자하고 예, 예, 아, 아도 시켜도 하고 예. 이리 뭐라고 우리 즐금이죠? 응 음, 즐금이 예. 음, 음, 음. 또 미주는 왜놓으셨어 미주 다 팔고 이제 가져와 이제 안 가져 왔어? 아 팔았어, 그 아. 두 분이 하세요? 예. 그 내일가 하시는데 이거 물건 너무 적잖아. 뭐 그, 아무 그, 배운 게 없으니까. 게으려만 해. 좁아 가지고 뭐를 뭐 하잖아. 너무 좁아. 아, 겨울에만 하신다고? 예예. 네, 네, 네. 근데 팔은 생 이거 가지고 생계가 되세요? 완전 늙어서 밥도조금먹잘 농사 어째요? 아 농사도 지시고 네, 네. 농사 몇 마지기? 한몇 네, 마지기? 어, 선... 뭐 천평이 되죠? 한 천평 되죠? 밭, 밭 천평. 아 과수원 오셔? 네, 네. 그럼 뭐 먹고 살만 하시고 뭐. 그럼 아노후대체하실만 아, 하죠? 예, 예. 난 이것만 하셔서 이거 아, 가지고 어떻게 나요지 가지고는 안 되지. 아 이거 가지고는 어렵죠. 엽기는 팔아가지고 뭘뭘뭘 뭐로? 예. 아 복숭아 사과. 아, 아 그런 과일이 있구나.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어. 일년 내내 쉬는 법이 없더군요. 음. 이거 장사하신 데 얼마나 되셨어? 이거 40년 됐어. 같이 하셨어? 예. 네. 아. 40년대. 그때 이 거리가 참 상권이 좋았었지요. 예, 예. 옛날에는 이거 일반 동료 보스가 일단에 있어 보스가? 예, 보스 일단 동해로 동해 삼척으로 나가 동해 뭐, 삼척으로. 예, 예, 나가면 이게 원도로야. 옛날 아주 아, 강릉시 본도로. 원도로. 강릉시의 원도로. 예, 예, 이 보스가 일단에어요근데 지금 당장하고 나니까 저 음. 뒷길에 또생겼어 예. 그래요? 버스가열 때. 음. 있는 어. 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억남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제일 기억나아 아이, 그거, 그거 참. 기억나는좋 뭐에 있어요? 한 가지 한말씀하좀다면재있는 뭐, 얘기가 누구 있나? 아, 재미있는 얘기는 없고, 힘든 네. 얘기만 있어요. 아, 힘든 얘기도 괜찮아. 뭐가 재밌 옛날에 항아리 장사 여기서 나머지 에서 댕김이 할 때. 항아리 장사? 예. 항아리 장사. 37년 했죠 37년? 예, 옛날 그 재무시했던 이로 가지고. 그뼈나 놔가지고 땅에도 놓고. 아 배가... GMC 큰. 배추 게 출럭 출럭 출 팔았는데 지금 뭐플라시티 많이 생기지. 나리가 그러니까 전에 안팔래가지뭐 하잖아. 에 김치 냉장고 생기지. 아, 아 냉장고 생기는 바람에 예, 예. 예, 예. 쓸모가 없지 항아리가 예, 예, 그래도 뭐 예, 예. 아직 된장 담그고 간장 담그는 뭐 필요잖예요 네 간도 된자서 아니 그래 예. 사먹고 뭐 젊은 사람들 사먹고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노인 네들 많이 들어가시 예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 말은 어디다가 말할 수가 없지 재검했으면 믿고는 해요 말할 수가 없어 저도 하나 없는 집에 왔었다 와 보니까 실력만 있어요 시 어머니 있고 시동생이 고등학교 일 학년인데 저기 학교를 못 갔어요 뭐 망할 게무시를 붙잡혀 댕기니 돈내라 하잖아고아 어, 돈내라고 수업료 네. 내라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왜또 우시려고 그랬어 그래, <웃음> 눈물이도 커서 갑자기 또 우시려고 그러잖아 그럼 옛날 과학을 다 회상시키니까 예옛날안 물어볼게 그럼 네. 아, 그 요즘, 요즘 얘기 들어요 요즘, 즘얘 요즘. 예. 어떻게 사시는 게 그냥 행복하시죠? 아 그렇죠, 뭐저 응. 건강하면 사는 잘... 게 제일 좋습니 건강하셔야 돼요 <웃음> 예. 아무도두 분, 네분 걱정도 건강하시고 네. 예. 앞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시고 하나님. 네, 예, 네, 나 네, 지장하다 가 여기 네, 이거 찍을 생각도 안 했어. 네, 나 네, 이거 네, 역기름 네, 보고. 그 네? 여자 네. 네, 네. <웃음> 고 이거 내가 역장거다 팔을까? 예예.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여기는 고깃집. 고깃집. 사장님 안 계신가?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오, 와. 아니, 저기거기 아니, 아니. 고깃집이죠? 네, 어?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네. 어때요? 가게가 어때요? 그냥 뭐, 그냥 저희 먹고 살고. 네? 먹고 산? 네. 먹고 산다는 건잘 사시는 거예요. 뭐. 어? 바로 너, 여기가 전통시장입구면서 네. 여기다. 버스 정류장 아 버스 정류장 네. 그래서 손님들 그렇게 안 여기시는 거구 네, 네. 그 여기 몫이 아주 좋은데 좋아요 네. 조그만데요 세 평도 안돼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니까더잘 네. 되지 <웃음> 크면은 오히려 더조그만게 아, 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웃음> 야여기 <여긴> 맛있겠다 궁고오잖아 <웃음> 몇년 몇 되셨어요 이거 여기 20년 넘었어요 아 이거 꽤 오래됐네 저는 23년 차인데 예 23년 차어 근데 여기서는 20년이 됐는데 근데 다 이걸 먹은 30년 4 0년전통치장이나 네. 그런 거야 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저기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거기 사러 오셨는데 일단 장사라 중요하니까 뭐 드릴까? 뭘 드릴까? <웃음> 돼지고기 요 <웃음> 돼지고기 얼마나? 5,000원이요 아, 5,000원 어찌 달래? 아, 아, 여기 5,000원 어찌 팔아요? 네 오. 아니 오천 원. 탤런트... 알아 알아. 그데 아, 아, 아니 오천 원 너무 많이 사시길래 물어보는 거야어뭐 뭐, 어디 만두 비전라고요. 아 만두 가게세요? 네. <웃음> 어디서? 잡초로세요. 어디야? 자꾸로 아니 어디냐고 위치가. 아니 내 사는 집에서. 아 집에서 가게가 아니고. 아 나는 만두 가게라고 그래서 만두 가게 좀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다주 오세요? 단골. 단골. 아, 단골이시구나. 단골이니까 많이 드리세요. 네. 어 많이 드려야 돼. 단골을 단골 좋다는 게 뭐야. 그러고 때문에 일부러 저 멀리서 찾아오시고 그러는 건데. 야, 5천 원, 5천 원뭐 한참. 아니, 저 5천 원씩 많아요. 아, 많아요? 나는 네. 어, 고기를 안사봐고난 먹어보기만 했지. 우리 집사람이 사 오기만 했지 난 먹기만 하잖아요. 사 오긴 데리고, 데리고 가셔. 아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이집 안에 따라다녀야 되겠죠. 어? 어 맞네? 안 넣어도 돼. 빨리 넣어. 조심하요 저도 여기 우리 한우야? 한우? 한우? 저기 소를 도축하는데. 요 소도축해요. 아. 여지는 육가공예에서 받고. 아, 소를 도축하신다고? 네, 저 아, 그러세요? 네, 그렇고. 한 마리씩.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고기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네? 아. <웃음> 저 때깔 좀 보세요, 저, 저 육질이 달라 아, 저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이건 미박이라 그래서 응. 껍질이 있는 거? 껍질이, 삼겹이에요, 오겹이? 삼겹, 오겹 오겹, 오겹 예. 오겹이요? 네 와, 이거 완전 예. 신식업 생겼다 와, 이 고기 좀 보세요 이게. 이 정도로 고기가 좋은 이게 삼겹이야 삼겹살, 네 어. 오겹 삼겹 오 오겹살 오겹살 아군침도는 오겹살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야이 신발들 기억나시죠? 아유 하나 사올 걸 그랬어. 신부님이건이런게 옛날이 터치는 많이 신었습니다군다의 강릉의 날씨가 틀 면은 이건 뭐 거의 다 이거 거의 뭐 집안의 아기들보다 다시 넣지 뭐 이거. 검정 거보십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을 만나야지. 아유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네. 자, 우와. 여기 무슨 뭐 드라마에 필요한 신발들 다 있네 뭐. 뭐 연속극 드라마에 필요한 신발들 네. 다 있어 골고루구나. 골고루 다 갖춰놨는데 네. 장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가게 하신지 얼마 여기도 한 몇십 년된것 같아요 간판 보니까. 제가 네. 아한 41년. 41년.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보셨지만은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 그렇죠. 그죠. 예. 예. 음, 일단 앉으세요. 아유 아유 아유. 나좀좀 쉬었다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쪽으로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이쪽 길로? 이쪽 길로요 예, 네. 이 길이 지금 어떠냐면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들어오는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신을 예를 들어 제가 갖다 놓잖아요 네. 그냥 다재고쳐져서 버려야 돼요 아기들 신발도 없잖아요 아기 엄마가 안 오니까 여기는 지금 요 시내버스 노선이 있죠. 여기서 버스 내리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음. 우리 집에 오는 평균 손님 연령이 음. 70대, 80대예요. 그러니까 다 옛날 물건이죠. 음. 다 노인들이 신을 수 있는 물건만 갖다 놓지. 음. 젊은이들 신을 신을 갖다 놓으면 은안 음. 나가요. 나가야 갖다 놓죠, 안나오죠이 그렇죠, 골목에 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있으시네요 어,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여이 옆에까지 타갖고 크게 장사했어요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뭐그 가게 문 닫혀있어가지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세가 많으니까 네. 딱 잘라서 음. 조그맣게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오면 오고 음. 용돈 조금 벌어서 쓰고 이, 이러지 큰뭐 그게 없어요 이제는 황태가 화신재 수준면 되셨으면은 예. 옛날에 이 길이 아주 대단한 큰 대류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여기 광산촌이 장사할 때요 이 골목에 여기 사람이 미쳐 데리지 못할 정도로 꽉 찼어요 이골목에그 정도였어요 근데 광산이 문을 닫았잖아요 아... 광산이 문 닫으면서 아주 밀물처럼 사람이 어찌피게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그 어떻든 그뭐돈 벌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광산에서 와 가지고 막일로막 대는 고 그럴 때 사람 왕래가 많을 때 그때 장사가 됐지. 음. 이제는 젊은 엄마들은 이걸 먹으러 올 일이도 없지만은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떤 물건을 많이들 선호하셨어요, 람들이 근데 우리가 장사할 때 그때는 한 집에 애들이 막 다섯 여섯 일곱씩 있을 때기 때문에요. 그렇지. 뭐를 갖다 놔도 잘 됐었어요. 아, 애기들 신발, 놀음복, 예, 운동화, 운동화.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 실내화 떨어지면 얘도 실내화 사요. 맞아요. 어. 한 대여섯 씩 되니까요. 그래요. 애, 그냥 신사로 거의 오다 싶했죠그 전에는. 네. 지금은 뭐뭐 뭐 애기를 구경할 수가 없으니. 그렇고 명절 때는 네. 새 신발 신었잖아요. 맞아. <웃음> 세월 앞엔 장사 없지 뭐. 여기서 갖다 놓은 물건은 그럼 잘안되시면 어떻게 나 이렇게 교체를 해줄수 있나요? 저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끔씩 저 밖에 내놓고 떨어요. 아, 떨이고? 싸구려, 싸구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고 또새 물건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죠. 아, 그래요? 예. 어, 어. 이 물건을 오래됐다고 래서 바꿔주지는 않죠, 이 저희는 요물건 어, 오래 두지 를 않아요 음. 오래된 물건은 그리고 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음. 한 7년, 8년만 지나면 요새 신발이 망가져요 음. 본드가 다 벌어지고 뒤틀리고 아. 그렇게 쇠 신발이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되기 전에 내놓고 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운동화도 신고 예, 예. 검정고무도 신고 예, 예, 예. 참 그게 그 너무 향수 예, 새롭죠 검정고무 신고 그 검정고무 신고 보니까 <웃음> 예. 아 이게 그래도 이게 참... 예. 와 새롭죠, 예? <웃음> 새롭죠. 어, 얼마나 정겨워요 근데 이게 안 나갈 것 같죠 우리는 이거를 주로 파는 집이에요 아 이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할걸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저기 논물보러 가는을때 이거 신요즘도 아, 네. 논물보러 갈땐장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 겨울에는 아니 식구 그럴 때면 여름에 덥고 이럴 때는 아... 집에서 또쓰레퍼 필요 없음스리퍼 음, 대신에 그래. 이렇게 곰병고무신을? 네, 한번 누워봤어요 하하하제 <웃음> 발이 아주 딱 맞더구만 고무신을 얼마 만에 신어보는 건지 아이고 옛날엔 새신 하나 얻어신이면 그냥 며칠은 아까워가지고 밖에서 신지도 못했잖아요 아... 와, 미주! 응! 음. 방앗간이하 아, 고소한 냄새 나는데. 인 냄새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와 저거 좀보세요 저거 저진 땡이에요. 진 땡. 야이 기름. 우리 날 이게 들이에요. 참에요. 들기름. 네. 이게 우리 국산인가? 네. 아그 냄새가 다를것 같아. 우리 국산 냄새가고저 중국산하고 다를것같 냄새 방앗간에서 가짜낸 국산 들기름은 골목을 꼬순내로 가득 채웁니다. 이 기계 짜는 기름, 기름 짜는 거 보니까 좀 얼마나 됐어요? 이 가게가 얼마나 됐어요? 오십 년 됐어요. 오십 년? 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이 방앗간이 많이 바뀌었는데 다른 기계를 좀 바꾼 중에 그 옛날 그대로는 소공하죠 손님들이 이 기계를 많이 원합니다. 손님들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잘 짜. 지금 잘 짜진 모양이에요 그죠 와 저거 보니까 저건 깻묵 같아요 네. 그러죠 깻묵은 어디 필요한 거예요 아, 맞고 있잖아요. 사료 네. 옛날에 저거 깻묵 나오는 거 저거 뭐 먹기도 했어요 네. 네. 어야돼 기억나세요 네. 또 초등학교 때방 기름집 가서 떼 가지고 아, 먹고 가고 있다 어. <웃음> 진짜예요 어 깻묵찌개. 만에 이 이게 이게 이게 깻묵 가루랑도 옛날에 이 집은는 치국이지만은 옛날에 이게 깻묵 가루예요. 그래서 깻묵 가루 이렇게 떡처럼 나오면 그 깻묵을 잘라가지고 된장에 넣어가지고 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근데 사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어 초등학교 때. 추억이 몽골 몽골 대사아나네요 반백년 기술과 내공의 들기름은 어떤 맛일까요 야, 고다이야 진짜 r 리이게 진짜 오리이들 오리지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하지만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야저 캄판도 보세요, 캄판 와, 이 집도 만만치 않죠? 가마솥은 저도 꽤 오랜만입니다. 지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소설 지금 뭐할 가르고 계시네? 응? 어? 아 날카로우니까 가로낸다럼 매끈하게.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예. 아, 네. 예. 지금 이게 지금 뭐손손 가르셨어? 아, 예, 예. 그럼 팔, 을팔 가져갈까요? 아 팔으셨구나. 네. 아 상한 사람이 요걸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 주시구나. 이런 거 하는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응? 너네 강릉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선물점이 독점 독점? 돈벌어 올라가. 독점이면 돈 버는 거예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지금 벽이 나쁜 데다 이 물건이 많이 올라갔지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고 비싸다 왔니까 그냥 가고 그냥 버려 옛날에는 싸었거든요 지금은 막4을0금 지금 올랐어요 아, 비싸요 아. 어, 비싸요 어. 뭐하나막 그 이거 먹여 막, 이런 것도 32만 원, 제일 밑에 보고 하고 막 그래 는 뭐, 뭐 이거 감아서 예. 아, 아니요. 물가 올라갔고요. 그렇게 주는 뭐. 거. 네, 그래가고안 뭐 오르는 게 뭐, 있어, 다 올려주지. 그래갖고 장사가 안 돼요. 아 그래 스튜디도 필요할 땐다 사갈 텐데 여기 연 여기... 한번 사가면 또 오래 쓰잖아요 그래, 지금 네, 또. 10년, 20년 쓰다 라는 20년이 그래. 뭐야? 30년도 <웃음> 쓴다 저거 빵꾸가 팔아가지고 빵꾸 나야 <웃음> 네. 빵꾸 나도 나중에 아주 땡질해서 쓰잖아 15년을 왔고그 때와 더 쓰고 갔더니 <웃음> 여기 오신 지 얼마 나 되셨어? 한, 한 12년, 15년 되신 거좀정도에서 그 네. 예? 예? 어, 천연 보험 쓰다가요. 요 간도 으로오셨어 아이 뭐지 장돌, 장돌 돌아다니다 어찌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잘 되시니까 다행이네. 아유 장사인데, 아 여기서 독점이라면서 뭘 그래요? 아, 독점해도 안나가요 뭐, 응? 옛날 같이 호미 같은 거맨날에뭐막 응. 이십 개, 삼십 개 나왔던 거 이제 요새 기계를다 하니까요. 한두 나... 개만 사가고. 이건 여긴는좀 저건 아니구나. 저거. 저기 대장간 아니에요. 대장간은 아니구나. 그냥 철물점. 거기 대장간 저만 들어가. 난 들어오는 거 여기서 파시는 아, 네. 거 아니야. 한창 때야 없어서 못팔 정도였지만 은 아니 그렇다고 또 없어지면 아쉬운 게철물점 아니겠어요 아니, 농기구가 다 있어요 세수랑부터사칼 키우고 또 저거 맨저거 갖다가 또 쥐덜하네 잠깐만 우리 집이 옛날에 이야 이게 쥐도쥐돌 이게 쥐 잡는 거예요 올려갖고 저거 걸어, 걸어가지고 여기 일단 목이, 목이 끄고 해갖고요거기 여기 추가추가건드리면은 이렇게, 보면... 네. 네, 이게... 아,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문 나오는 네, 거지 이게 좀, 이게 숟가락 들면서 이게 안 열려요 그렇지 거. 이게 이제 소위 옛날에 주도시라는 거죠 주도 네. 이것도 옛날에 가,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주도시 네. 네. 어. 이건 잭이 뭐야 응? 또 뭐야? 이거 잭 이것도 옛날에 본거 같은데? 요것도 쥐 잡는 거야? 네 요거... 요거 손... 손... 손... 손 오줌 해야, 해야 되겠다, 이거 아기들 만지면 안돼 아, 이렇게 해고요 어른들이 만져 여기 먹이... 어, 먹이다 먹이 올려놓고 요거를 올려놓단 가이지 그러고서 쥐같이 나가다가 먹이 따로 오다가요? 어? 먹이! 어? 어? 어. 이게 아, <웃음> <찹쾌. 웃음> 이제 쥐도시라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도 이렇게 농촌에서는 필요해요 아, 그죠? 이건 지돈이고 이건 지망아 저건 지망 네. 지도. 야 아직도 편한 걸 아, 빨리 된다 손님 이거 실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 감마수시 빨리 아 있다. 그래 차 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하죠? 전 여기가 놀이터 같고 좋더라고요 <웃음> 어? 어? 강릉열새 요 강릉열새 지금 열새그집 그 간다 네. 네. 그사람 오래되시죠 어, <웃음> 저 양반 얘기가 <웃음> 철물점 얘기가 <웃음>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되게 돼요 오래돼서 지금 <웃음> <집> 계시려면 모르겠네 <웃음> 계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저도 덥네 여기는. 오우, 야, 물건들 엄청 많네. 엄청 많아 그냥.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 이게 다 열쇠구나. 네. 와, 열쇠. 옛날엔 열쇠집이 부자됐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부자 자가 됐나 모르겠다. 요새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왜? 요새는 전부 다 이거 누르는데아 기계화 돼가지고 <웃음> 디지털화 돼가지고 <웃음> 예, 이것처럼 하지가지고 따고 들어가는데 없어 많이 없어요. 고여있는 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주인도 이게 다몇 개인지 몰라요 여기는 이거 뭐 드라마 촬영해도 되겠는데 뭐 열쇠 뭐 이거, 내가 모르거의다그래세네물쇠네 그 그렇죠? 다 자물쇠 종류 열세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몇년 하셨어요? 이게? 18년부터 했으니까 음, 45년 45년? 네. 그럼 이동네산 주민이시네 예 맞죠 고 열쇠를 오래 하셨네 예이방릉서는 네, 제가 제일 오래 했어요지어 아주 고참이시고 그러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아남으신 네. 거지 그때만 해도 뭐 여름에는 가게 없었지요. 7 80년대. 네, 7 80년대 진짜 잘 됐어요. 응. 왜? 계속 다녔습니다. 아, 출장? 예. 아, 그, 그전에는 그렇게 바쁘셨구나. 비비가 있었고. 80, 어, 80년대 삐삐 80, 8년대 비비. 전화가 없으니까. 예. 무전기. 음, 무전기. 예. 무전기 받고 가시는구나. 예. 예. 응. 그 여기 출장 가시는 거야 네. 그럼 출장비까지 받아야죠 네. 그럼 수고비 받아야죠 짭짤지지 <웃음> 야, 그 시절이 참 짭짤했겠네 아, 어? 아 그때는 진짜 장사잘했가어요한 아... 50만 원씩 벌었으니까 하루에? 네. 그럼뭐지금부 한참 지금 많이 벌어두셨겠다 어? 하기에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는데다 네, 쓰면서 네. 하셔야지 응. 어? 근데 나 버려 찾는 데가 완전 안 없구나 용돈 벌어 쓴다고 아. 참 대단하시네요 응,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집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나중에 이런 걸볼 수가 없잖아요 tv나 찍어본 것까지 볼수 있는데 난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지금 방송에 내보내고 있잖아요 어? 이런 건 누구나 중에안올 거라고요 어찌가 오겠어요 여기서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만 우리가 구경하고 팔 수가 있고 사,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직접 보여 준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자자 다세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쇠를 돌려야 하는 문이 있으니 내일도 사장님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 놓겠죠. 자, 이곳은 강릉 중앙 성남시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국밥골목이에요 와, 무서워. 와, 이게 뭐냐, 냄새가 나는구나. 와, 이 가마솥에서 끓어오면서 보세요. 아이고,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사장님의 수고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예 네. 예, 예. 아, 아 이거, 이거 몇 시간 끓인 거예요? 한 10시간 끓이나? 1 0시간더 끓여요? 더 끓여요? 네. 그럼 어제부터 끓인 거예요? 아니요 아직 새벽, 새벽, 새벽, 새벽 4시 40분 새벽 4시 40분 야, 그때 또 부지런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수고 많으시네, 그냥 네, 많이 쓰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리 있죠, 여기가 안 될까요? 네, 좀. 아. 야, 근데 이 시간이 철철할 시간이야 이 시간이 저렇게 늦었어 지금 배꼽 시간이 난리 났어 지금 너 뭐하고 있냐고, 빨리 밥 먹으라고 어, 저, 저, 저, 저, 아 소문난 맛집이라니와 큰집이 도네요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는 게 마음에 쏙 들더구만 와 드디어 등장 되게 우. 이걸 다 먹어 음. 밥을 먼저 반지마시고 어, 음. 나중에 조금 남으셔도 밥마아 드세요. 아, 고기를 먹은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넣으세요. 밥을 넣어서 먹으라. 예, 예, 예. 그러시면 드시면 맛이 있을 겁니다. 네. 그냥, 그냥 먹으하시고시는 음. 아주 고기가 부들부드러운 게 온몸이 녹아요, 녹아. 국물 있는 게 역시 우리 한사람을에는 최고지. 응? 응.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 안에 들어와서 장안 밖에 보고 들어와서 먹는 이 먹는 이맛 이건 드셔본 분들이나 아십니다. 음. 양식 먹는 거 우리의 음식이 최고야 음. 잘 익은 김치에다가 국밥 한 그릇이면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든들히 채우고 옆 동네로 향합니다. 이곳은 강릉 명주동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는 적산가 없니다주 오래된 건물인데. 김몽도 우리 이제 그그연락요 안녕하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네네네네네네네네주먹주먹 네. 괜찮아 괜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예예예 예. 오늘 제가 만나뵐 분들이 여기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네오 이거 잘 제가 왔네 이 동네가 아주 오다 보니까 너무 소박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는 동네 같아 정은 있어요. 그래요? <웃음> 아, 주 연세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좀좀 연식이 좀 있는데 분위기. <웃음> 아, 당연히 <웃음> 연식. 연식. 아. <웃음> 옛날이다 좀 많은데. 네. 요즘 뭐 백세 시대니까. <웃음> 아. 아직 8 0안 되셨지? 예. 이제 마누라는 거 봤죠? 어, 이제 80도 거의 올라가고는구나. 아니지. <웃음>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올해부터는 많이기 네. 때문에 옛날 라인 안 사용해요. 그러죠? 근데 이 명주동이라는 동네가 강릉을 가면은 꼭 찾아봐야 할 곳이 명주동. 누님들과 함께하는 명주동 골목투어입니다 저것 좀 보세요. 옛날 우리 살던 집들 그대로잖아요. 오랜 시간 골목을 지킨 소담한 풍경. 평생을 동고동락한 골목길은 여전히 할머니들 놀이터였지. 그러니까 저. 여기 사람, 우리 여기 누님들은 다이 동네 함께 사지 동네 사시는 거지 네, 네, 네. 다른 동이 아니죠? 여기가 음. 이엄마집이에 누가? 여기, 여기 <웃음> 왜 도망가, 이러봐 아니, 이 집요, 이젠 좀건이 좀 해봐요 저게 한옥, 옛날 대로가 있어 문을 열어봐 이눈 누님 집이야? 네, 이 집이에요 잠 마루 안 줘서 물이라도 한잔 먹어야지 네. 사람 손녀 왔는데 도 네. 물도 안줄 거야, 어떻게 네. 뭐야 어? 예, 예. 아... 어, 어. 오래, 오래된 가옥이 어, 어? 장독. 아, 여기 또 장독. 장독때 올라가는 야, 이거오 어, 예. 아니 뭐 먹을 거 없나? 못 아, 못아 다... 없어요. 아, 진 하는데? 저간 주세요. 퇴기. <웃음> 야, 이거 꺼 주자고 깜데 그걸 못갖 고까다 드릴까요? 까 아, 하나씩 따도록 좀좀 줘도 괜찮았는데. 아, 알거 맛있게 생겼어. b 우 w 우 o 우 bow, b o 동생 o w bow. Okay, it's a d o n 이 e y Yeah, y o 디 v e got 아, u s t saying. I'm n o 지 s a 이게 어디 꽃감이야 시간 <웃음> 없아니 우리 사진 찍는 데서 감을 따 가을부터 말려서 요맘때 <요마음때> 주전부리로 딱이죠. <웃음> 자, 지금부터 그럼죠. 자, 우리 누님들이 제 간식을 위해서 좀 떡볶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는 떡볶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근데 왜고추장이 없어? 고추가루 안 푸나? 아, 하얀 걸로 하다니까요. 하얀 떡볶이 어서울에 되게 떡볶이 는 아, 빨간 건데 여기도 하얀 떡볶이인데 어. 여기는 좀다 아, 다르구나? 예, 예. 음. 양념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들어간 게 없어 없데 네. 그래서 담백한 게 처음 맛보는 떡볶이에요 드셔보시면. 아, 담배커다. 네. 아. 어 드셔 보시면 아, 담백하다. 예. 아, 오늘 이거 좋다. 하여튼 누님들이 해주는고 동생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 어.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지. 그렇죠. 뭐 <웃음> 음, 당연히 맛있겠지. 뭐. 음. 물 맛을 보고 이 맛이 좋으면은 시장으로 내가 안내할게. 그 시장 조그만 터하 만들어서 아, 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누님들이 하는 가이 제목도 딱 쓰지 뭐 누님 아, 누님 떡볶이라고 음, 누님들 떡볶이 아, 응. 거기에 음. 매니저가 음. 최주봉이라고 해요아 음. 대박. 어. 응. 그래, 그럼 아, 누님들 아, 떡볶이를 간판 아, 내걸고. 맞 어. 매니저 한 번은 또될 아, 수 있어. 그럼 대박이라니까. 완전 매니저는 내가 올테니까. 내가 어, 내가 광고를 광고할 거를. 매니저는 안빼니까 걱정이 많아. 아, 좀예쁘와주 맨날 내가 와서인사해 아, 야 아, 뭐... 음. 풋. 아 풋. 음. 아 음. 음. 청에 고추가 들어가니까. 음. 설진하고 <목소리가> 남은 가래떡에다가 고기 대신 멸치를 넣어 만들었다는 멸치 떡볶음은 아주 별미더구만요. 누님들하고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나 봐요. 자 오늘 강릉 여행은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옛 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옛날 좀 어렸을 때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혼났어요. 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날씨도 춥고 살아가는 데 조금 팍팍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많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왠지 기운이 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오케이 이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이 추억들 팍팍했던 삶에 슬그머니 위안이 돼줍니다. 때론 치열하게 때론 소박하고 무득에 살아온 서민들의 삶이 보여준 행복한 하루. 어느 날 문득 오늘이 또 그리울 겁니다. 그때 다시 또 강릉을 찾아오려고요.